군디언 북소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근데 리소리 이제 오늘 어 소리 글벨앵무리 올라라. 도리 올려 네 <목소리도> 많이 늘었네 정우. 응두 번째 사과 같은 내 얼굴. 어 사과 같은 내 얼굴. 고의 전투. 어, 웅장하다. 이걸로 노래가. 아이, 이렇게지?